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짐 OT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출연하실 분은 저의 영웅님 이준호 선수님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빨간색 목장갑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IFU 프로 피지컬 선수 이준호입니다. 아 하나 더 네. 추가해 주시죠. 네. 작년 몬스터짐 네. 프로 챔피언. 아 작년에 네, 몬스터짐 네, 어떻게 어떻게 투챔투 챔피언이 돼가지고 우리 팀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트, 오늘 투어링 명의 오티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티바어왔습니다저 아, 아, 몰랐어요. 네. 네. 뭐, 그냥, 모르고 아 모르고 네. 아 같이 운동을 하는 건지 알고 그냥 아 사실 뭐 오치라고 하지만. 네. 그냥 같이 운동하는 게더 좋아요 사실 네. 아, 저는 오티가 좋은데 아, 오티, 오티, 오티, 오티, 오티. 오티가 좋은데요? 오티. 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 네. 오티는 없는데 오티가 좀더 조지기가 쉽거든요 아, 네. 일단은 그럼 네. 오늘 저희 등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어 저는 확실하게 저만의 등운동의 루틴이 있어요 턱걸이의 진심 편입니다 아큰일났네데 오늘? 네. 잠시만요 <웃음> 그래서 아, 일단 그러면 뭐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바로 들어가시죠 아니 <웃음> 근 약간 이렇게 빨간 목장갑 끼고 이거 하셔야 <웃음> 하는 <웃음> 그 느낌이 현장 느낌 나는데 <웃음> 일단 네 턱걸이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네. 팔꿈치는 네. 저는 절대 뒤로 빼지 않아요 수직으로 꽂아서 왔나요? 수직 앞으로 뺍니다 아, 앞으로 그래요? 좀 과할 정도로 앞으로 빼서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줘요 누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 약간 이거 네. 오 팔꿈치 움직임을 앞으로 빼서 약간 원을 그린는 느낌으로 찐거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등 근육 나있는 모양 그대로? 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항상 이세 개의 힘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 네. 그리고 저, 저는 손가락. 모든 등 근육 그립이 썸리스 그립이에요. 아, 썸리스로? 네. 어깨를 다핀 상태에서. 네. 어깨 먼저 올라가시고, 팔꿈치를. 내려주고 하나. 둘. 셋. 덮어주고 어깨 어깨를. 네. 뒤로. 어깨 먼저 하 나이스. 둘 가슴 펴주시고 여기만 셋 나이스 넷다 비셔야 됩니다 됐어? 오케이 펜이 손가락 오케이 나 아, 이제 동생이 동생이었으면 은한세개더 네. 어, 하나 을 텐데 동생 아, 하면 아, 안, 안, 안 돼요? 돼요. 어, 동생 하고 제가 실을 수 있어요 네 3세트 네. <웃음> 부터열개가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음. 딱이면 은 저는 16개가 아, 될 거거든요 네아 위에가 쫙벌어지시는구 오케이. 둘, 넷, 다섯. 하시고, 발 대고, 발 차주는 거예요. 버티 여덟, 에이, 아홉, 에이, 열. 아우, 후. 조금. 후, 후. 이거는 어떠세요, 근데? 이거 처음 하기 네. 전에 네. 이렇게, 이렇게 뽑아놓고 하는 거어때요 어, 그거 나쁘지 않죠. 그 나쁘지 않죠? 네. 아프지 않죠. 특히 이렇어깨 올리는 상황이면은 네. 좀더 뽑아는 상태인서 아, 좋죠. 하나, 둘. 아, 하제지 알겠다. 늘려주고, 늘려 더, 더 늘려줘야 돼. 더. 그렇죠. 네. 어. 이 쭉, 정도. 더. 더. 오케이. 가서 쭉. 여섯. 한번채고 하나, 점프를 빡한번버티시고 빡. 버티시고아티티시고 <웃음> 라스트. 쭉. 아. 아, 하모까지 꽉차있어요 아, 좋아, 좋아. 너무 <웃음> 힘들어요. <웃음> <웃음> <웃음> 저그외람된 말씀인데 네. 그또 저의 시그니처가 또 하나 있기는 네. 있어요 그날다란지프로드라고그 <웃음> <웃음> 보이시면요 <보여주면>. 선님왜 <웃음> 웃으세요? 아니 부풀어, 제 <웃음> 개인기인데 왜 웃으세요 선생님 괜찮나요? 운동은 본인이 가장 잘 느끼는 후에 좋은 걸로 프로모자 제가 원래 늘러서 대게는 광배에 되게 자극을 많이 주는 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광배 외측에만 가동 범위를 바뀐 상태에서 허리 펴주면서 하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어깨 움직임 어깨 어깨 내려오면서 네. 펌치 옆으로 벌려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야세계팅을 완전히 걸로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만 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코어를 잡고 나서 대부분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만 들거든요. 네. 코어 힘을 푸시고, 아, 오히려 그 들어주면 돼요. 일곱. 유레카, 여덟. 그러니까. 코어 힘을 너무 주려고 하면은, 광배 보다는딴 아. 데로 빠집니다. 둘. 좀만 좁게 잡보셔야 돼요. 두통시다 벌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하시면은. 오, 지금 약간 결보이는데요? 네. 청부에 네. 가슴 펴주면면서면서면서 펴지면서, 펴지면서, 펴지면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나 펴지면서, 펴면서펴죠면서펴다면 펴지면서, 펴지면서, 펴펴 펴지면서, 펴면서펴지면면서펴가지면서 펴지면서, 펴지면서, 펴지면서, 서 펴지면서, 지면 펴지면서, 펴 뒤로 이러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로 많이 주고 허리도 많이 네. 일어나셔야 돼요. 어, 중요한 게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샤그게 네. 잘 들어가는데 살 급식이 조여서 안 돼요. 아 살짝 좁게 잡으시면 네. 더 편하거든요. 네. 올려놓고 당겨놓고 올려놓고 당겨놓고 당겨서 앞꿈치 힘 주시고 네. 체중을 조금 허리를 조여주면 아. 허리가 딱 들어야 돼요. 둘 가슴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 네.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허리 마셔주고자 여기 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접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 접지가 앞꿈치가 들리지 않게 조심히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아 어, 이거를 말, 말아주고 완전히 자기도 네. 여기만 있겠돼니다 가슴 하얀 펴주시고 그렇죠 팔 바깥으로 넣어주고 그렇죠. 갈고리 만들어주고 뒤로, 여기서 무게 해주시 앞으로 앞으로 벌리고 조금 더벌리셔야 돼요 팔더 펴주시고 어머 이거다 가슴을 더, 가슴을 더 올려야 돼요 가슴 더려 가슴도 올려야 돼. 요 그렇죠. 아, 갔어. 왔다, 왔다. 그렇죠. 우 그래서 지낸다. 고. 우와, 잠시만요. 일곱. 지날때는 네, 이렇게. 그렇죠. 가슴 말아서 눌려주셔서 그렇죠. 쫙 늘어납니다. 아, 좋다. 장갑에 빵구가 날 정도로. 아, 좋았네. 이게 근데... 좋은게 한개 <웃음> 250원 원인가밖에 안해요. 그래서. <웃음> 세번 쓰면 버립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빡세게 하시면 이게 장갑이 네. 빵꾸가 하기도 <웃음> <하>. 좋아 좋아합니다 <웃음> 네, 이세 번째 운동 래펠다운인데 네. 어, 이거는 상당히 누워줘야 돼요 아 누워야 돼요? 네, 누워서 대부분 네플다운을 네. 이렇게 하시던지 이면은 이렇게 하시던지 맞아요 저는 뒤로 갑니다 오. 어떤 시각도가 뒤로 내리는 위치는 약 네. 명치 쪽이네요 명치입니다 넷 다섯 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등운동의 기본 동작은 날개뼈 움직임이 상하냐, 앞뒤냐, 앞뒤냐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레플다운을할수 있는 전뒤, 앞뒤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누워주시면서 명심하고 더 누워야 됩니다. 오, 더 누워야 돼. 요 네, 둘, 오케이. 좀더 아니 좀 셋. 좋아요. 네. 아, 여기다. 여기입니다.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누우면서. 3개만 더 하나, 셋 네, 나 하나 더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레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견갑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네. 상화가 많이 맞아요. 가게 되는 데 이거는 네. 약간 뭐라 그러지로랑 약간 섞여있는 느낌? 롱풀이랑 섞여있는 느낌 롱풀이랑 섞여있는 네, 느낌이에요 제가 요 밀고 있는 포즈가 있어요 어, 여기서 네. 오 멋있다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우 <웃음> 아니 <웃음> 그 옆에 초등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웃음> 강북 쪽에는 자주 안 오세요? 강북이요? 네. 아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그 시청에 있는 네. 저희 테니잡에 네. 평생 이용권. 아 감사합니다. 제공하겠습니다. 평생 이용권. 하나 녹화. 기록이 <웃음> <뒤돌이> 없으면은. 진짜 <웃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녹화 중이에요 지금? 아니 팔꿈치를 모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네. 벌려서. 팔꿈치를 아, 이렇게. 벌려 아니라 벌려서. 아예 벌려서. 네. 행적으로만 치팅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밀려주고. 아예 그냥 곧장 가슴 펴시고 그렇죠. 한번 일자 세운 상태에서. 한 번씩 벌려주시면서. 팔꿈치를. 새끼 힘? 새끼 힘? 썸리스 그썸으스 썸리스. 셋. 그렇죠. 아, 아 네. 그렇죠. 가서. 아홉. 내리고. 계속 가슴 씻어야 됩니다. 아홉. 그렇죠. 이거다. 이겁니다. 야다. 아홉. 오케이. 아홉. 안 나가시는데? 아직 좀 죽이는데요. 안나가신는데 가슴 죽는 거. 아시, 운기 가슴 죽는 거보다 네. 필때 분배가 네. 풀려요. 아. 힘낼 때는 잘 오다가 네. 펴가면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렇게 우어. 잡다, 잡다. 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렇게 풀었다가 아 잡고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배에 자극을 줄때 프로모가 네. 말 구하게 되면은 가두범위가 엄청 나오겠죠? 네. 근데 아예 잡거 나서 하면 가두문미가 안 나오지만 네. 외치게 힘이 잘 들어가요 다르다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덟. 내려갈 때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잡아주고 잡아놓고 그대로 가서 잡 아 잡아주고 팔만다 그렇죠 아호 옛날 방식인데? 그렇죠? 하나 <웃음> <웃음> 이거 잠깐만요네 <웃음> <오랜만이요. 웃음> 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역시 구간이 명단이라고 <웃음> 아니 이게 빡 다리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거? 좋은 해봤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소프해야지 이준호님한테 응. 등 니킥 맞은 썸 해가지고 나 니킥쌤이랑 한번 네네. 준비해가지고 <웃음> 일곱 여8팔꿈치만 벌려줘도 빠지면 안 돼요 내려갈 때 그렇죠 잡아주세요 하나 됐어 아 아픈데요 거기가 이거 네, 아파야 됩니다 8 9아0 우와 8. 우와 눈이 들어요 여기 이거 나중에 다이좀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 그렇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딱 다리 아리다게딱현 다리 데 여기만 아쉬워요 여기가 살짝 아쉽다는 바로 거예요. 맨 위에 네. 여기 바로, 바로 안에. 이 부분 한번 힘 좋으시겠어요? 힘안 들어가실 거세요? 안 들어가요 거기 여기만 더 치우면 이제 여기가 더 벌어질 거예요 음. 네. 아, 그러니까. 어, 거기 하려면 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까 풀어! 아 풀어! 풀어! 이번에 이걸 한 번만 한한 네. 세트만 해볼게요 네 끝에 잡아요. 아이 끝에 잡으시고 아이의 아이, 끝에요? 아이의 끝에 잡으시고 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 가다보기를 여기 보세요 시선 여기 보고 네.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스탑 오케이, y you l 야 v e a shoe. I see. Stop. I s 스 e Stop. Love a shoe. Stop. Some shoe. 오케이, 이거 shoe. Stop. Okay. You're on the s w a 이 You d o n 와 look 네. 여기, 여기 u w h o 나 Okay. I'm in it. Hey. y 등운동 제등 기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무조건 어, 데드리프트도 중요하고 네. 로우 할때 도태주는 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도 이운동은 저는 꼭 해줍니다. 그래서 그 거친, 무릎만 거치는 거요 무릎만 거치는 그게 포인트예요. 무치를 조금씩 그 들어서 무릎 네.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 음. 고정 잘, 팔꿈치를 잘 해주고. 무치를 모아야 돼요. 팔 무치가 벌리지 않고 모아서, 모아서 앞으로. 앞으로. 잠시 들서셋 네. 아, 아, 다섯, 여섯, 어, 일곱, 여덟, 아, 아홉. 아홉, 야옹 야옹. 아, <웃음> 와. <웃음> 내, 내 동생이었으면. <웃음> 아홉. 네. 아, 이걸 스무개 나신다고요 열. 이가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이게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원래 다른 부위 운동인데 아그 다른 부위 가 어딘지를 말안 해줘요. 그 말이 좀 상하기만 써. 아... 아, 아, 아 제가 수업할 때너 네. 그만둘 때 얘기해줄 게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약간. 처음에 네. 네. 무릎을 붙이고 다꿈치들어가지좀 시켜주고. 아, 들어서 아 앞으로 가지고. 신정꿈치 네. 모아주고 다리로 네. 하나, 둘, 아, 또 가슴, 가슴 가슴 가슴 패야. 아, 그래 파야 뒷꿈치 모아서 무릎 고장. 됐어. 그렇지. 평시 모으고, 일곱, 넷, 여덟,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굿샷. <웃음> 이상한 느낌이 들죠 네. 이상한데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 등 약간, 등 이거 야구밭돌이 <웃음> 한대 맞은 느낌 나는데,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당길 때는, 건강 들어가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릴 때, 아래쪽으로. 그래 거기 느낌이 되게 오! 마지막에 튀어나온다. 네. 튀어나온다. 여기가 여기. 수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색깔이 변할 정도야 여기가 여기 여기 와 우와, 우와. <웃음> 여기서 하부 승목은 광맥은 기립근까지가다 만나는 지점 네. 여기에 여기 보면 정확한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 요 여기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레플 그 기둥 운동이에요. 아, 어, 요새 어 일단 일,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살면서 가장 바쁘, 바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 <웃음> <그런> 준비도 <웃음> 네, 계속 하고 있고. 예. 네. 네. 네. 저번 시합장에서 프로포즈. 예 네, 맞습니다. 하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아, 좀... 그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등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 7월이시죠? 7월 2일에 결혼합니다. 7월 2일. 예. 네. 아, 기분이 어떠신지 좀. 제가 동생들을 챙기고 제가 큰형으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어요. 챙기고서 삶을 많이 살, 살다가. 네. 어, 저 창의적인 사람을 만나서, 음, 아, 이, 이렇게 안된 삶을 살, 살고 싶다. 네. 그런 삶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하, 참, 네. 전, 전 저번에 닭주스 때 진짜. 아, 닭주스요? 잠동 먹었다니까요. 어. 작년에 제 몸이 좋아진 거에 거의 90%는 제 와이프가 한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이, 이, 네. 감동적인데요. 아, 90% 네. 하면 또안 되니까. 네. 90%에서 나눠서 제, 그, 같이 사업하는 동생들이 많이 힘을 좋아하시 네. <웃음> 아, 그, 그. 네. 근데 이세 명만 얘기한다고 보라고 하시는데 아, 장강일님, 네 장강일, 네. 네. 이상경, 장기조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들이죠. 어 올림피아라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의 무대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근데 대회 3일 전몸 상태가 제 베스트였어요.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컨디션 완전 무너지는 사건이 발,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 살면서 처음으로 대회 끝나고 후회를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냥 후회가 남지 않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네. 올해 어떻게든 올림피아 가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대회를 어. 많이 뜨거든요. 어. 많이 뜨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 쓸수 있는 제가 거의 첫 무대예요.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 제가 나간 대회가 다 없어지거나 그리고 <웃음> <웃음> 나가면은 못 나가는 대회들이 많아서가지고제 네. 와이프도 나가라고 막 하는데 네. 결혼 2주 전이라서 제가 영혼까지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 준비를 할 텐데. 어? 네,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일단 준비는 무조건 할 건데. 네. 제 스스로가 만족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이게, 네. 제가 레즈고가 원래 레츠고잖아요그 근데 이게, 그, 제 고이 때가 2002년도인데 그때 네. 버즈가 부른 레즈고 투게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웃음> 그 노래로 인해서 제 친구들끼리 주변에서 네. 어야 반복하자 아, 레즈고. 레즈고. 이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대학교 때까지 군대에서까지 썼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사회 아. 나오니까 스카이된 거죠. 네. 아 레즈고 뭐한번걸 레즈고 한번걸 레즈고. 레즈고 아 레즈고 이 돼가지고 네. 스키아 버딘 레즈고가 된 거라서 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만나봐 내가 아, 아 안전도요. <웃음> 어, 거기서 더요? 많은가 봐. 그래서 네. 몇 개를 더 진행할 건데, 네.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네. 나 처음에 무슨 면이야? 1년 안에 우승할 거야. 1년 안에 우승했고, 그다음에 나 4년, 5년 안에 프로 따볼게. 4년 안에 프로 땄고 네. 올림픽에 올림피아 가볼게. 올림픽까지 갔고, 어, 사업도 내가 열심히 사업도 잘 잡아볼게 그래서 사업도 두 개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의 목표는 이 모든 걸다 떠나서 앞으로더 열심히 살았다.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산거 말고, 네. 앞으로더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애다라는 걸더 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몬스터집의 전형들 퍼스트 이준호였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둘, 렛츠고!